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쯤식 전에 바로 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동산 정책 하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의 정책에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1년 동안 유예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매물이 급정될 수 있고 매물이 가격이 하락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져서 더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다양한 교수들이 다양한 견해로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뭐 제가 그런 이론적인 거 가지고 뭐 판단할 입장도 능력도 안 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되고 그리고 6월 1일 이전에 5월 말까지 어 주택을 팔아야 될 사람들이 판다면은 사실 보유세에 대한 세금 완화 부분도 절세 할수 있다 뭐 그래 얘기를 대부분 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런 매물이 얼마만큼 거래가 되는지 뭐 저도 뉴스를좀봤지만은 매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서울 경기 대전 뭐 위쪽으로 미분양 아파트 거래가 안되는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음 활성화를 위해서 매물은 나오는데 그런 매물 자체가 아직까지 음매로 해서 엄청나게 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싸게 나오지는 않고 일부 금액은 하락해서 좀 나오는 편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아파트 매물이 엄청나게 많죠. 그건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퀵으로 받닿지 않는다. 근데 지금 요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매물은 더욱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갭투자나 아니면 투기를 했는 분들, 다주택자분들은 무조건 하고 1년 동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뭐 세금 부분 때문에 팔지 못하는 부분 울면 계좌 몇 개라도 팔았는 분들 있지만은 더욱 더 그런 분들 외에도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1년 내에 매물은 급작해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되우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도 계속해서 응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리게 되면 은 매물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1년 유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년 3년 이내에 미분양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나온다는 걸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와 현재 아파트 수승구도 사실 아파트 금액이 뭐 3억 4억 이상까지 거래가 되었다 급락해서 거래가 되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1억에서 2억 정도 하락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이 아직까지 피부로 닿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래가 안되는 겁니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느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많은 매물이 있지만 하나하나 찍어서 찾아 갖고 확인해 보지 않으면 얼마만큼 거래가 되었는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이히 부동산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부동산을 하면서 어디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더라 어디 아파트가 얼마까지 하락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또 듣고 실거래 확인을 한번 해보면 아 이정도 거래가 되었구나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뭐 서구를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서구 쪽에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수성구야, 기본적으로 뭐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락을 한다. 15억짜리가 뭐 11억, 4억 하락한들, 그뭐 의미가 있느냐. 6억, 7억짜리가 3, 4억, 2, 3억이 하락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에뭐 저한테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서구 전체를 보게 되면 거의 뭐 4월 달에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나마 가격대가 비싼 것들은 한 4억대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2, 3억대 거래가 되었고요.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기존에 뭐 5억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3억대까지 뭐 물론 평수에 따라 타입에 따라 틀리지만은 거래가 되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또한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아파트가 하락할 것이라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 반도 유보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 모양입니다. 그 반도 유보라가 가지고 있는데 왜 반도 유보라가 하락을 하느냐. 자자고짜 그렇게 전화를 한분도 있어요. 미치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넘겼는데 뭐 사실 뭐 그런 분들 뭐이 방송을 아직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뭐 저는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유튜브 구독이나 뭐 조회수 올리려고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 보여지는 형태의 자료리나 아니면 주변의 얘기나 그리고 물량이 장사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 5월달부터 했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서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서구도 사실 거래는 기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갖다 대면 뭐 반토막도 안되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재개발 보상 받은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4월달에 뭐 아파트 대비해서 나온거에 대비해서 거래되는 것뭐 사실 완전히 비교도 안될 만큼 아파트 물량에 대해서 거래되는 것은 아주 저주 한편입니다. 뭐 서구뿐만 아니라 중구 남구 동구 할것 없이 어디든지 아파트의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거래되는 걸로 비교를 한다면 완마하게 거래가 적게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분양되는 아파트들도 뭐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마찬가지. 분양이나 아니면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도세 1년 동안 배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금그 매물들은 계속해서 쏟아질 것이고 마찬가지 분양을 받았던 분들의 다주택자분들도 손해를 보고라도 1년 내에 팔지 않을까 물론 마찬가지 주택이나 뭐 다가구주택 마찬가지 주자 투기를 했는 분들, 돈이 아쉬웠는 분들, 아니면 금액이 또 올라서 팔아야 될 분들도 어느 정도 5월 말까지 팔아야 세금 어느 정도 혜택도 볼 수가 있고, 1년 내에 또 팔아야 나름대로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매물은 많아지지 않을까. 물론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예전을 투자 했던 분들은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3년 3 4년 사이에 거의 폭등을 했다시피 올랐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 3월 2월 달은 제가 저번에도 이런 자뭐이타 말고 다른 걸로 해서 볼로 보여드리지 만라 3월 달에 거래가 조금 있었고, 4월 달에는 거의 거래가 없었는데, 매물에 비해서는 거래가 없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실수요자 위주로, 사실 뭐 20평 대나 20평, 10평, 19평 대도뭐 이렇게 2억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거래가 돼야 되는 또는 3 4평의 아파트들은 생각외로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요. 왜그렇게 하면, 만큼 33, 4평의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고 마찬가지 분양 아, 하는 아파트 들도 3 0평32세평짜리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좀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좀 거래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평평 이동 같은 경우 반도 유보라도 4억 7천에 하 나가 거래가 되었는데 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거의 5억대에 나와 있어요 5억대에 나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호가와 실거래가 는 차이가 많다 어, 저는 이런 것들 제가 수시로 한번씩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정도 데이터 및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뭐 내용들을 좀 듣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뭐 내부 부동산 들어가서 저번에 모르신 분들도 있어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서 나와 있는 매물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동일 매물 묶기 뭐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매물을 묶어서 봐도 문견는 예를 들어서 공급면제 59에 72뭐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리고 제곱메터를 평으로 하게 되면은 곱하기 0.3025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뭐여기 나오는 개별적인 매물들 다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매물은 엄청나지만 대부분 효과에좀 준하고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도 급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을 많이 찾으시고 있고 마찬가지 그런 금매물도 더중요하지만 옛날 가격만큼 내리 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어차피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신축 아파트로 바아타기를 하는 분위기기 이 때문에 차라리 신축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상가주택이 다 원룸이다 주택이나 웃는 건물을 사야 되느냐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99% 땅을 깔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웃는 건물을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지금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머리에 남아있지만은 다시 이렇게 대구의 아파트 재개발을 이만큼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은 이만큼 가격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수송구는또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때 가서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개발 때문에 기존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보상을 해주고 아파트 구입을 했는 시행사들도 마찬가지 지금 소문이 다 나와있고 나있고 나와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도나도 가격을 더 많이 달라. 그리고 뭐 저도 뭐 얘기를 드렸듯이지만 어차피 평생에 한번 있는 거 보상 부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받는 게 현명한 거죠. 근데 몰라서 그렇게 보상금액을 못 받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을 해서 보상금액을 책정해서 보상을 해주려면은 예전에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너도나도 삼사천만 원을 부르기 때문에 다시 아파트의 재개발 투자는 이만큼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또한 어,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그만큼 투기 세력들이 내려와서 그만큼 거래 자체도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의 물량과 지금의 물량은 5배 3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만 가구, 2만 가구, 3만 가구가 아니죠. 10만 가구, 11만 가구로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 지금 대구 자체의 정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통계 자료에 들어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정비사업 하는 곳에 아파트들은 공급이 더될 것이다 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모든 일면의 과정을 본다면 재개발 투자 재미가 없겠죠 아파트 투자 마찬가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를 보는 김에 뭐 달서구까지 한번 본다면 은 달서구는 상의 규모와 인구 면에 월등하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거래량은 조금 많을 수 있는데요. 대신 평당 금액대가 3억대에서 5억원대도 간간히 보인다. 그러지만은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억, 2억대, 어 정도의 거리랑이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게 다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좀 기다리는 추세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서구든, 달서구든 할거 없이, 뭐, 우리가 농담 삼아 예전에 뭐, 서구가 어땠다. 옛날에 뭐, 달서구가 어땠다. 그렇지만 수성구도 마찬가지,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 뭐 범어동 쪽에는 뭐, 다 키우는 뭐, 닭농장인가?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황금동으로 또 따지면 누런 별을 많이 심은 논두렁이었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있고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뭐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아파트를 살 것인지 은뭐 투자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신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르기 미친 듯이 상승했는 이런 그래프만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동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자전 거래. 사실상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한 자전 거래도 있었고요. 미세력들 뜻다방들 전가지 뭐 얼마 되지 않는 대구에 그만큼 왔다는 자체가 대구 가격이 정도 좀 저렴했기 때문에 이사력들도 왔지 않았느냐. 부산은 사실상 대구보다 훨씬 하이 크죠. 인구도 뭐 같은 광역시지만은 300만 대고 우리는 대구는 200만 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쪽으로 몰렸다는 것은 대구의 사실상 물가는 예전부터 기름값도 쌌었고요. 뭐 인건비도 쌌었고 뭐참 어찌 보면예전에 생각하면 살기 좋은 동네다. 뭐 공단 뭐 이렇게 그만큼 개발되어 있는 대규모 공단 도 없었지 만은 자영업자 위주로 어느정도 어 경기와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갔던 동네인데 왜 갑자기 뭐 이만큼씩 가격이 상승 되었을까 근데 뭐 제주도도 그렇지만은요 뭐가 움직인다 싶으면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예 네. 애니 되겠나 되겠나 하다가 어 진짜 되네 하다가 막판에 들어가서 물리죠 뭔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보고 아예 손을 댈 것인지 말 것인지, 아파트를 팔 것인지, 살 것인지, 살 것인지를 명확한 번인하는 것도 뭐 어차피 부동산을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그 아파트가 없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항상 기울을 좀기울시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4월 5월 아직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5월 10일 이후로 과연 어 인수위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침식이 되는 시점에 뭔가 부동산 정책들을 좀 내놓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그럼. 소액 투자도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소액 투자를 할지 아파트를 투자할지 단가다가오주택 투자를 할지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뒤에 뉴스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물론 대구 쪽은 관계가 없지만은 대구를 알기 위해서는 대구 주변의 서울의 전체적인 동향을 알아야 되고 요수성구 남구에 동구에 내가 집이 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구의 전반적인, 영국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놓는 것도 부동산, 투자, 공대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전의 매도는 어렵지만 양도세 중과가 풀리는 이달 10일부터 1년 내 팔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의 반응을 지켜보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1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근 한달 동안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일에서 3일을 수도권 시도가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이하 7일 기준 한달전 2만 2623건에서 현재 2만 4774건으로 9.5% 늘어 증가폭 1위였고 경기도가 10만 864건에서 11만 627건으로 8.6% 증가해 2위 서울이 5만 2362건에서 5만 6815건으로 8.5% 늘어 3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알1 1 4여경이 수석연구원은 매물이 급증하는 분위기로 볼순 없지만 그동안 세금이 부담스러워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 또는 갈아타 기 이전 수요들이 조금씩 물건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고 지역적으로는 서울보다 양도차익이 적은 경기 닌천 등지의 매물 증가폭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매물이 한달전 4780건에서 현재 6458건으로 35.1%나 증가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가평군 21.3% 과천시 18.8% 성남시 중원구 13.1% 용인시 처인구 12.8%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15.2%가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강북구 13.8% 광진구 3.3% 송파구 12.8%, 은평구 11.2%, 등의 순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시장의 매물이 늘면서 일단 대선 직전의 극심한 거래 가뭄은 다소 풀린 모습이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기준 985건으로 4월 거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31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3월 1431건 거래량을 소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2월 810건에 비하면 두달 연속 거래량 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3762건 4월 3655건 거래량에 비해선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침체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거래도 매우 부진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매물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관망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들은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등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집값을 높여서 내놓는데 매수자들은 새 정부 정책 방향 등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며 매도 매수자 서로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신속통합기획으로 60층 초고층 재건축계획을 공개한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도 매수문의가 거의 없다는 게 현지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79평방미터의 경우 22억 5천만원, 118평방미터는 27억원선의 매물이 나와있으나 거래는 잘 안된다. 여의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증검다리 연휴가 끼어서인지 서울시의 발표에도 매수문의 없이 아직은 조용한 분위기라며 실제 재건축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이나 임대아파트 건설 등 제약조건도 남아있어서 일단은 관망하는 것 같다 고 전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15억원 초과 주택이라 대출이 안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실수요 아니면 매수가 불가능한데 자기 살던 집이 안 팔려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건축 기대감에 일단 호가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가 뒷받침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양도세 중과한 시 배제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수세가 따라붙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지난 4일 현지시각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다 연내 두세 차례 더 빅스텝 계획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까닭이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규제가 여전히 까다롭고 최근 이딴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특정 부유층을 제외한 일반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실라며 매물이 늘어도 싼 금매물만 팔리는 등 조심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한은행 wm 컨설팅센터 오병탁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똘똘한 한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강남권 요지보다는 비강남권의 아파트부터 먼저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비해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도권 외곽지역부터 집값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남권에서는 부담부 증여로 돌리려는 다주택자도 많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지난 3월 서울아파트 증여 비중은 전체 거래의 13.4%를 차지하며 지난해 7월 16.4%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인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 집을 파느니 증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새 정부의 규제화나 정책을 봐가며 매도 대신 증여로 돌아설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매와 달리 최근 전세 물건은 감소하는 추세다.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수는 7일 현재 41,479건으로 열흘 전 41,695건 에 비해 0.6% 한달전 4만3천일건 에 비해서는 3.6% 각각 줄었다. 구별로는 성북구가 한달전보다 13.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종로구 마이너스 12.2% 광진구 마이너스 -12 12.1% 동작구 마이너스 11.3% 중랑구 마이너스 10.4% 등의 순이었다. 비강남권의 전월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4에서 5월이 전세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대선 이후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신규 급전세가 소진되면서 전월세 물건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간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 중 일부는 계약 만기가 된 전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 새 정부의 김대차 3법 손질방침에 따라 제도 개선 이후 임대계약을 하겠다며 매물을 회수한 경우도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싼 급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시장에는 하반기 이후 전월세 가격이 다시 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째를 맞는 오는 7월 말 이후부터는 갱신권이 소진된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신규로 나오면서 5% 이상 시세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조사에서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1월 24일 0.00% 이후 13주간 약세가 이어졌으나 지난주에는 하락을 멈추고 보합전환됐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상당수가 계약갱신청국원을 사용하면서 5% 상한제로 전셋값이 안정돼 있는데 하반기부터 갱신권 소진 물건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다소 불안해질 수도 있다며 신규 전셋값 상승률보다는 갱신권을 쓰고 새로 전세를 얻어야 하는 세입자의 체감 상승폭이 더클 것이라고 말했다.